와 대박 진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나 처음 봐, 진짜. 와 진짜 와나 진짜 나 이런 분 처음 타봐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광호다운샷 왔습니다 여기는 천수만 안쪽에 남당리 클럽시피싱에 대송호 타러 왔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수요일이고 물때가 여덟물입니다 이번에 대사리에요 어제가 사리였고 오늘은 물량이 더 많습니다 사리보다 선장님께서 한 걱정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이제 바로 출항한다고 하시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실시간 해야 되는데 이슬비가 있어가지고 뭐 스트리밍 장비를 켤수 있을지 그게 제목표이네 오늘은 스트레이트 위주로 쓸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오신 것 같은데 해무가 거의 이슬비 수준이라 아침 일찍 실시간은 못하겠다 6시 5분쯤 됐는데 오, 엄청 일찍 출발하셔. 또요 코르사, 그리고 릴은 최적, 최적가 릴. 자, 지대 조절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드래곤 튜닝 했습니다. 합산은 8합, 아카 0.85. 자, 지금 같은 경우요 공간 한 3% 정도 쓰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오? 지만한 2m 정도 나오고요. 어선장님 친절하시네요. 이런 여기는 달아 뜨고 살짝 일단 조금만, 소금만 살짝 들고 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다 주시라고. 막 쩍쩍 들고 가지 마세요. 바닥 긁고 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김홍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개강 한 말이죠. 겠어요물 장난 아니야. 물 가는 정도가 아니고. 흐르는 강물처럼. 오, 오, 한 마리 나왔어. 나와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빨리 하셨는데. 오케이. 잘 됐다. <웃음> 45 정도 되겠다. 예, 나와 이제 사무장님 한 오자 조금 빠질까요? 48 정도 될것 같네. 오, 재보신다. 자, 우리 배첫 수. 아우 정확하시네 48 철랑님 절대 말 안들으시겠지만 12시부터는 워터멜론과 등푸른 웜 사용해보세요 메다급들 이하 거의 모든 광화들이 물고 나왔어요 핑크나 빨간색 1도 안나오고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아보클리 핑크가 하고 있구나 자 철랑님이 말 징글징글하게 안들어먹는다고 하셔가지고 말좀 들어먹어라 하셔가지고 워터멜론으로 바꿨습니다 이동편님모터오일 웜도 좋아. 자 왔어요 한 마리. 아 근데 작은 것 같은데? 작아요 예, 아 작은 것 같아. 작은 거. 예. 아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또 주둥이도 아니고 주둥이 밑에야 아가미 밑에 자, <웃음> 와 무슨 광어 마냥 이씨 학교 갔어 자천랑님 어떻게 쓸게요 어? 워터멜론 쓰자마자 놀래미 나왔어 <웃음>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웃음> 와천랑님 덕분에 워터멜론 써가지고 광어 나왔으면 난리나 뿌렸어 진짜 설랑님확드시는 거였었는데 아, 오!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놀래면 작은 광어? 오, 오 저... 광어, 광어! 어, 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딱 예, 오... 면방이다 저거 오! 딱 어. 면방이야 막값쌀 어. 0.85니까 오전 <웃음> 놀래미 한 마리 잡는 거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후에 얼른 밥 먹고 또 바로 실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장님잘 먹겠습니다 네. 아, 딱 됐죠? 어? 오! 반대편에서 작은 거한 마리 나왔어요. 사짜? 달려형님, 낚시가 재미는 있어요. 근데 허라크안 하죠. 허라크로할 수가 없지. 석원삼님, 아들이 아빠보다 더 자산. 절대 인정 못 합니다. 한차는 50cm. 밤낚시, 한치, 그, 그것도 꽝 치면서도 안 졸았는데, 뭐. 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버클리 옵니다. 털리지 말자, 털리지 말자. 와. 어. 아, 털렸다, 이거. 여 어장줄이야. 아, 제가 늦게 봤어. 어, 석수, 석수. 이야, 자 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정도예요 이야, 실자 잡은 것만큼 기쁘네. 제가 저걸 미처 못 봤어. <웃음> 안 틀렸는데요. 바닥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 봐. 옆에도 보이시죠 막 걸리고. 명령 잃어버린 것인가. 아... 아쉽네. 그러나 저에게는 아까 체비에는 모터오일 레드가 있죠.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아, 나올 같아. 그죠? 나와라. 나와라. <웃음> <웃음> 놀래면 잡았다니까. 자, 워터멜론 단차 오시니 추4 0 따끈한 커피. 다 죽었어. 아, 이제부터 시작이죠. 코사이엔티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꽝조사 맛집인가요? <웃음> 아, 제대로 찾아오셨네. 농담입니다. 아드님이랑 뭐, 좋은 모습 보기 좋다. 아니, 제 모습을 보셨어야지. 오늘, 저보요그 아들놈 되게들 많이 언급들 하시네. 낚시과장님 아들과 나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신들어. <웃음> 아니, 짜식이. 그, 지가 한 마리 접근하더니, 제가 이제, 그, 스트리트 훅이니까 잘, 후킹이 잘안 되잖아요. 작은 녀석들도 있고. 후두후두 하는 거를 천천히 저도 올렸어. 근데 이걸 못 참고 천천히 올리다 탁 채우고, 탁채워고못 잡았거든. 그러니까 한드는 소리가 옆에서 아빠 살살 어, 얼차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시끄러시끄러 그랬죠. 단차 좀 내리자고 하셨으니까 내리겠습니다. 자, 한 번에 딱 맞췄는데 30cm가 채 될까 말까 하겠네요. 바짝 났었습니다 아이. 예. 뭔가 수학적 밑장... <웃음> 밑장빼기야. 수학에도 밑장빼기 있나요? 배열열총인데두 마루? 어우 와... 5초가 어? 이, 이게 저기다. 불? 불 껍질? 이야, 오! 아, 이야, 이, 여러분 보셨어요? 와... 난 남자 꽝 아니야! 오와 <웃음> 무지 커, 이거! <웃음> 우와, 저, 저 집에서 먹을 거 생겼어! <웃음> 집사람이 이거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야, 대박! 건졌어, 줘 <웃음> 이야! <웃음> 자, 편집장이 지금 보면서 무지하게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와우. 선장님저 먹을 수 있는 해삼, 해삼이죠, 이거. 대박. <웃음> 어, 그러 그래 보니까 낚시가장님 반찬 확 낮추라고 하시더니, 와, 해삼 잡었어도 <웃음> <웃음> 낚시가장님, 오이에, 와, 이야, 저런 빗배빼기 아니죠. 그템미지 진짜. 에휴 요즘 자기 낚시 컨셉 이이게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이 사람아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거 자연산 해삼 잡았어 박수를 치고 막 어? 그래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 사람이 또 깔깔대고 웃었구만 아이 참 아니죠 이, 이건 진짜 어? 이 방송이 이 방송이들 아니에요 <웃음> 저 오늘 그. 솔직히, 밑걸림은 장난 아니었거든요? 미끌림 미꽃님... 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판더는데 졌거든요? 아, 좋습니다. 너무 같네. 어, 그... 아, 그래요? 50, 오케이. 네. 어, 조경성님, 네. 안녕하세요. 광어 얼굴 보셨나요? 아, 보셨나 보네요. 텐션 업? 에이, 미쳐가는 거죠. 봉돌은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광어 다운저 추우하십니다. 가오다오셨으 채비가 어, 아... 요 아... 너무 <웃음> 니고데요 네. 아, <웃음> <웃음> 아직도 하고 계셔서 놀래 오시는 듯이요 야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 12시간... 21분 배 타고 있습니다 남당왕 클럽 시피싱 배성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주 신기해서 오시는 거라니까요 아직도 하고 있다니 아 그러실 것도 같아 진짜 와... 진짜 항해 입항하면 6시 넘을 것 같아요 아씨 미치겠네 터졌어 타닥 했는데 뭐야? 아 근데 큰건 아닌 것 같아요 타닥 했는데 예 작은 녀석이었었는데 아 원줄이 터졌어 어디갔어 원줄 어 <웃음> 원줄이 터졌어 원줄이 <웃음> 오 진짜 타락했는데 아 진짜 <웃음> 어저미터가 <어차피 웃음> 원줄이 터지터니예 아, 왔었어요 아니, 아니. 왔었어 보보 네. 뭐, 뭐, 타락 아 미치겠다 진짜 아 핑크인데 아씨 아 너가 다녀볼게요 하하하하 <웃음> 저 진짜 내일 배위해서 졸을 것 같아요. 그럼 미, 미리 사과드릴게요. 저 내일 배위에서 줍니다. 동해진에서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왼팔이 떨덜떨려가지고 오른 오른손 됐는데. 이때 다진짜고 내일 갈게요. 자 열들 받지 마시고 한번 기회 더 주셨어. 원를 확인했고. 아 미치겠어 진짜. 10시간만에 처음 입주 하는데 마지막 기회에 왔나 봐다 낚시는 접으면서 미련이 없어야 되는데 아, 오늘은 좀 미련이 생길 것 같아요. 자, 12시간 47분 배에 있었습니다. 이야, <웃음> <웃음> 마지막 기회 날리니까. 자, 여러분 저희 입항 한 6시 반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입항해서. 와. 똥 하나 발견하셨대요? <웃음> 대성호 임마 대성호 클럽 시피싱 대성호 야, 여러분, 세상엔 이런 선사도 있어요. 와, 대박, 진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야, 야. <웃음> 나 처음 타봐, 진짜. 아, 나 진짜. 나 이런 분 처음 타봐. 6시인데, 지금. <웃음> 아니, 좀, 집중해야 돼. 아, 아 웃, 웃다가 목인것 같아. 와, 그러면... <웃음> 아, 게에도와그러면하하아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야아에아 아니야 아니 네, 선장, 선장님이.. 선장님이 더 열심히 하셨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대성호, 클럽시 피싱, 남당한 클럽시 피싱 대성호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얼른 얼른 마치고,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